야, 까불지 마. 야, 미안하다. 내가 잘못했다. <웃음> 내가 잘못했다. 살았다. 어, 야 우리지. 야 우리지. 야, 축하! <웃음> <야, 죽어! 웃음> 나, 돌, <둘>, 셋, 돌진! <웃음> 자, 이번에 할 포켓몬은 주 기관차 만먹구리입니다자이만먹구리로 사용할 스킬은 얼음 엄니와 10만 마력 이렇게 두가지 스킬을 사용할거예요 진입 물건은 힘의 머리띠 가벼운 돌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세가지 아이템 들고 갈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상처약 스피드업 탈출 버튼 두만 스모크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커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체력 증가 3레벨 공격 속도 증가 1레벨 이렇게 들고 갈겁니다 얼음 엄니 의 쿨타임이 줄어서 빠른 공격 속도와 스킬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얼리고 절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맘먹거리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이 그만 먹어 맛있고 하나 둘 뭔가 맘먹거리 공속이 굉장히 빠르죠 지금 맘먹거리 공속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왜 그럴까 얼음원맨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 좋아요. 콜로 아 저렇게 방어를 해주면 나야 좋지. 열로 오시거라. 아 좋아요. 열로 오시라고요. 생각보다 좋다니까 이거. 죽어라아 도망가야지. 어 아, 마릴리 버려. 어못 가시고요. 가자. 어디가 여 자식아! 으하하뭐 <웃음> 십만마력과 어느 몸이 내가 찍었을까? 자 갑니다 여러분 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나이스! 그렇지! 찍어! <웃음> 아 도망가요 도망가요 무조건 도망가요 개고락지가 오든가 말든가난상관없 쓰지 않지 <웃음> 발사! 오 나이스! 좋아요! 여러분 이게 바로 폭주기관차 막먹구리입니다 에 네, 못옵니다 아무도 내꺼? 나이스? 일로와, 개, 일로와 개구락지 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여로와이 자식아! <웃음> 죽어라! <웃음> <웃음> 안녕 친구들. 나는 <웃음> 자 올라가자. 어 내가 죽은 이유는 로토무 챙기기 위해서라는 거 아실 거예요. 어? 어? 조, 야, 조금만, 버텨, 조금만 조금만 버텨, 조금만 조금만 저 잡아주는 거 그냥 구경만 해주고. 난 죽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글레이시가 들어가든 말든 기다릴게요. 나와. 우리팀 올 때까지 기다려! 올 때까지 기다려! 데리고 들어가고! 야 뭐해 이거? 아니, 뭐야 이거! 아니뭐해주게왜안 잡혀! <목소리> 안녕? 안녕? 안녕? 개고락지 안녕? 어나 도망갈 거야 잘 있어! 아이고 귀엽네 개고락지가 야구르쥬? 킹받쥬 아무것도 못하쥬? <웃음> 들어가쥬? 아이고? 어, 둘? 이상하다! 구멍 속도가 빠른데? 죽어버렸는데? 들어가자 여자 씨가. 어디까 버르니? 자 빨리 공기 채워줄게요. 네 지금 2분때 써버렸는데 괜찮아? 어 괜찮아? 충분히 괜찮아? 야,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 원래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야. 저 우리 피카츄니? 야야 버텨 버텨 버텨 버쳐, 버텨 버쳐. 버텨야 돼 버텨야 돼! 야야 공기 나테까지 버텨야 돼! 간짜 맘먹 끓이다. 좋아, 좋아.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. 나 정글이야. 아니네. 맛있고, CC 걸고, 어 죽으시고요. 오들값으로, 오들값으로. 어안 되죠. 기어메 머리띠 때문에 절대 안 죽죠? 아 아깝다. 어. 야 당신 왜안 써져? 나이스. 좋아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열로 와둘셋아글레이장요 거기서 뭐 하세요? 아니 내가 잘 해주고 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? 지금 어디 까불어요? 뭐까지요? 공속이 빨라 갖고? 금방 올죠 이쪽으로 오시죠? 지금 이게 바로 폭추기가 잘안먹구이야 안녕 나는 폭추기가 잘한다. 열로 와. 어! 나이즈~ 다시 꺼낼게요. 자 들어갑니다. 자, 또 내보내요. 아, 깝다. 야, 그러지. 아이고, 너무 야, 그러지. 아, 나 도망간다. <웃음> 나이즈~ 됐다. 나이즈~ 아, 좋았다. 주, 자, 좋았구요. 자, 그냥 과감히 써도 돼. 근데 네,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. 가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에는 어, 망하진 않았네.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. 야, 까불지 마! 나, 나 물에 맘먹구리라고. 야, 미안하다. 내가 잘못했다. <웃음> 내가 잘못했다. 살았다. 어? 야구르지, 야구르지, 야구르지. <웃음> 야, 죽어. <웃음> 나, 둘, 셋, 돌지. <웃음> 야, 어디 까불어. 아, 진짜. 내가 맘먹구리는 잘한다니까. 여러분, 저 원래 탱커 유저예요 탱커 유저에게 감히 리자몽 따위가 덤벼. 야, 그러지? 야, 그러지? 야, 그러지? 아, 들어와봐. 들어와야 내가 널 데리고 가지, 데고 가지. 아, 도망가겠다 그냥. 무서워서 안 되겠네. 쿵 내다 버렸죠? 잠깐만. 잠깐만. 나, 나, 나, 잠깐만. 나 스킬 잘못 썼어. <웃음> 자, 여러분. 이폭죽이간짜 만목구리는 별거 없습니다. 그냥 당당하게 적신에 들어가. 이런 애들은 데리고 들어가. 그리고. 우리 팀 반대쪽으로 집어 던지면 된다! 별로 어렵지 않죠? 자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! 이거 들어가고? 물어서? 아또 안되네? 아, 집에 못 가게 끌고 들어가고? 자또 오면은? 어, 아진다자 이...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! 별로 어렵지 않죠? 네? 10만마력이랑 얼음업니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어울려요? 그냥 무시하고 골넣어 가요 무시하고 골 넣어야 됩니다 이거 위에 글레이셔가 넣고 아래쪽에 제가 넣고 집에 가는 게 제일 최고예요 꼴 넣고 도망가고 자 넘어가자마자 바로 기가 너 너가 제일 어울야 너가 나랑 싸우면 질걸? 너 줘. 너 진다니까? 무대까불어잘 있어 안녕 일로 오시고 자 잠깐만 아방에 깠어 어이겼음 됐어? 여러분 어때요? 이 폭주기간차 만먹고리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? 캐리했지 이정도면 꼴꿀 내가 다넣게줬는데 이거봐 탱다 했네 빨리 어. 정말 탱커 중에서 적들을 귀찮게 할수 있는 그런 포켓몬이 아닐까 싶습니다. 초반부터 좀 약한 것 같은데도 근근 센게이 만목구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든 이점을 가지고 가서 후반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겠고요.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자 그럼 감사합니다.